안녕하세요. 민정요가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할 내용은요. 고양이 자세에서 좌우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할수 있는 팔다리 동작도 연결해서 하는 밸런스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옆에 담요가 보이죠? 고양이 자세에서 무릎이라든가 손목이 아파서 자세를 오래 하기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담요를 아래 깔아서 무릎 밑에 두시고요. 손 아래에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네. 고양이 자세 해보겠습니다. 발등을 꾹 누르시고요. 들이쉬면서 가슴 쪽을 천천히 들어올립니다. 내쉬면서 배를 당겨주시고요. 턱을 가슴 쪽으로 깊이 허리등이 위로 둥글게 올라갑니다. 들이쉬면서 천천히 가슴 들어 올리시고 엉덩이 살짝 뒤쪽으로 보냅니다. 네, 다리는 옆으로 치워놓고 하겠습니다 들숲에 가슴 쪽을 들어 올려서 고양이 자세 네, 지금 이거는 후골 자세입니다. 허리등이 뒤로 젖혀져 있습니다. 내쉬면서 네, 배를 당겨서 안으로 가져오시고요. 턱을 더 안으로 당겨주세요. 아랫배도 한번더 당기시고 들숲, 허리등 수평 상태 유지합니다. 네, 네 잘하셨고요. 네, 오른쪽 다리를 그대로 뒤로 오른쪽 발바닥을 바닥과 수평이 되는 상태로 들어주세요. 네, 오른쪽 발의 높이도 엉덩이와 같은 높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팔꿈치를 너무 앞으로 밀지 않도록 살짝 팔꿈치 뒤쪽으로 유지하시고요. 또, 턱을 들어 올려서 몸이 이렇게 뒤로 꺾이지 않도록 턱을 안으로 살짝 당겨보겠습니다. 왼쪽 발등 깊이 누르시고요. 내쉬면서 배 당기고 팔이 내려옵니다. 네, 이번에는 들이쉬면서 왼다이 왼쪽 발바닥을 바닥과 평평하게 네, 이렇게 안으로 돌아가게 되면 바닥과 이바닥 평평하지 않게 되죠. 발바닥을 엄지발가락 부분을 들어올려서 평평한 상태 유지합니다. 턱 안으로 당겨주시고요. 내쉬면서 배를 당기고 아래로 내려옵니다. 네, 잘하셨고요. 일숨에 오른쪽 팔을 오른쪽 어깨 높이로 길게 뻗어보니까 이때 이 손하고 팔만 뻗지 마시고요. 등 옆구리 부분도 같이 살짝 뻗어주세요. 내쉬면서 배를 당기고 내려옵니다. 들숨 왼팔 왼쪽 등과 옆구리 부분을 살짝 뻗어주시고요. 턱 들리지 않게 안으로 당겨주세요.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네 이제 잘하셨고요. 발과 손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내쉬면서 오른발 수평 방향으로 뻗어주시고요. 발바닥을 되도록 평평한 상태 유지합니다. 내쉬면서 배를 안으로 당겨주시고요. 들숨에 왼쪽 팔을 천천히 뻗어보겠습니다. 내쉬면서 배를 쏙 안으로 당겨서 허리가 밑으로 이렇게 처지지 않도록 배를 안으로 당겨주세요. 천천히 왼손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내쉬면서 오른쪽 다리도 안으로 가져옵니다. 다음 팔꿈치 굽히시고요. 이마, 가슴, 엉덩이를 아래로 내려서 숨 고릅니다. 발등 꾹 누르시고요. 됐으면 엉덩이부터 올라옵니다. 허리등, 목, 그 머리, 뒤통수 분에 살짝 들어옵니다. 네,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해볼게요. 왼쪽 다리, 들숨에 들어 올려줍니다. 발바닥 평평한 상태의 발, 엉덩이 높입니다. 내쉬면서 배를 안으로 당겨주시고요. 들숨, 오른쪽 팔을 뻗어보겠습니다. 오른쪽 발등을 더 밑으로 꾹 눌러주시고요. 내쉬면서 배를 쏙 안으로 당겨서 허리가 밑으로 처지지 않도록 해봅니다. 내쉬면서 왼손, 아, 오른손 아래로요. 왼쪽 다리 내려줍니다. 팔을 굽히시고 팔꿈치 이마 가슴 엉덩이 아래에서 숨 내쉬 발등 깊이 누르시고요 들이쉬면서 올라옵니다. 네 이번에는 오른쪽 다리 시도까지 뒤로 뻗어주시고요 내쉬면서 배 당기고 왼팔 뻗어줍니다. 들숨에 왼 손끝 앞으로 오른쪽 발끝은 뒤로 더 멀어지도록 합니다. 전체적으로 척추가 길어지면서. 네. 팔 부분, 다리 부분도 길게 뻗고 있습니다. 내쉬면서 왼손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오른쪽 다리도 안으로 가져옵니다. 네, 이제 잘하셨고요. 반대로 가볼게요. 내리시면서 왼 다리 길게 수평 방향으로 뻗었습니다. 발바닥 평평한 상태 유지하시고요. 들쑥, 오른쪽 팔에 뻗어보겠습니다. 내쉬면서 복부 안으로 당겨서 허리 처지지 않게 하시고요. 들 숨에... 오른손 끝 앞으로 왼쪽 발을 뒤로 길게 뻗어주세요. 내쉬면서 오른손 낮추시고, 왼쪽 발리도 안으로 가져옵니다. 잠시 내쉬면서 팔부히고 이마, 가슴, 엉덩이 낮춥니다. 그대로 숨을 고르시고요. 팔꿈치와 손바닥을 지그시 누르시고요. 어깨가 이렇게 귀 방향으로 올라가지 않게 견갑골을 뒤쪽, 엉덩이 방향으로 살짝 내려봅니다. 들이쉬면서 위로 올라오시고요. 네, 이제 이렇게 발가락 바닥면으로 들이시고 뒤꿈치를 멀리 밀어내겠습니다. 들이쉬면서 오른쪽 뒤꿈치 엉덩이 높이로 뻗어주시고요. 왼쪽 발등 꾹 누릅니다. 네, 내쉬면서 복부 당겨주시고 왼팔을 뻗었습니다. 네, 들숲에 왼쪽 손끝도 위로 당겨주시고요. 내쉬면서 배를 안으로. 네, 머리 만이 들리지 않게 턱 살짝 한 번도 안으로 당겨주시고요. 들숲, 왼손바닥 앞으로 오른쪽 뒤꿈치는 뒤로 더 멀리 갑니다. 내쉬면서 왼손 아래로 가져오시고요. 오른쪽 발 내려옵니다. 잠시 팔꿈치, 이마, 가슴, 엉덩이 아래로 내려주세요. 밑으로 누르면서 견갑을 한번더 지그시 엉덩이 쪽으로 끌어내리시고요 들이쉬면서 위로 올라옵니다 네. 이번에는 왼쪽 발가락 바닥면으로 들이쉬고요 들심에 왼쪽 뒤꿈치 골반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네. 네. 내쉬면서 오른팔 앞으로 뻗어주시고요 복부 안으로 당기겠습니다 네. 오른쪽 손끝을 위로 향해 보시고요 들이쉬면서 오른손바닥 앞으로 왼쪽 뒤꿈치는 뒤 전체적으로 척추를 길게 하면서 손바닥, 발바닥을 멀리 뻗어주세요. 네, 내쉬면서 오른손 내려오시고요. 왼쪽 다리도 아래로 내려옵니다. 팔을 굽혀주시고요.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양쪽 어깨 부분이 위로 올라가지 않게 한번더 견갑골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들숨에 네, 천천히 상체 올라오시고요. 네. 엉덩이 바닥에 대시고 앉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손목에 약간 부담이 되시는 분들 이 있죠? 이렇게 해볼게요. 손등을 바닥으로 내려주시고요. 네. 지금시 아래로 손등을 꾹 눌러보세요. 네. 이제 잘하셨습니다. 네, 손목 쪽도 좀더 편안해지셨죠? 척추의 전체적인 공간을 잘 확장시키면서 그리고 어깨하고 고관절까지 같이 사용해서 팔과 다리의 밸런스 동작을 같이 해주요 밸런스 동작을 하게 되면 복부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요. 네, 전체적으로 엉덩이 근육과 다리 쪽, 그리고 등 근육과 어깨, 팔 근육의 연결 부분들이 조금 더 발달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민정 요가입니다.